ISTJ에게 보고 싶다는 말을 했을 때 바운더리 안과 밖을 기준으로 구분하겠습니다. ISTJ에게 보고 싶다는 말은 사고와 해로 정지를 유발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자는 거지 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듭니다. 보고 싶어서 통화를 하거나 금만남을 할수 있으니 정확히 원하는 것을 말해줘야 합니다. 하지만 ISTJ 속으로는 이런 행동 자체가 약간의 부담으로 느껴지니 상대가 이를 자주 활용하면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ISTJ 머릿속에 무슨 일이 있나라는 생각이 맴돕니다 그래서 지금 뭘 하자는 거지가 아니라 지금 어디야? 일단 만나자! 라고 말하게 됩니다. 갑자기 보고 싶다는 말을 한 상대의 상태가 궁금한 것입니다. ISTJ의 바운더리 안쪽에 있을수록 소중한 사람들을 케어한다는 뜻이 됩니다. 다만 한창 바쁠 때 ISTJ에게 보고 싶다고 하면 바운더리와 상관없이 바빠서 즉각적인 케어를 받기 어렵습니다. n s c u s d a k a u i l s t j l I h h i g a i d h a y a